으이구 명화야 너도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 으아아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 아니 여보 왜 그래 머 선임이고. <목소리> <목소리> 냉장고가 또텅 비었어!!! 또 창수 그 녀석 짓이야!!! 우유빵, 소시지, 과일, 과자, 반찬들까지 몽땅 없어졌어!!! 부들부들!!! 어휴… 저번에도 그러더니 음... 또!!!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못사 먹겠어!!! 한찬 먹을 라이라 그럴 거예요 엄마… <목소리> 아 사는 녀석이 잘 먹으면 좋지 뭘 그래요!!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요!!! 김치 하나랑 식사해도 <목소리> 좋단 말이죠!!! 하니 앞에 내놓고 같이 먹자고 해야지 신난다 <웃음> 어다 좋았다 너다 먹어 그래야지 그러면 하니가 날 좋아하겠지 <웃음> 하니야 고래고래 고래. 학교 가자 고래고래 고래. 어… 조용… 아, 아, 아, 아. 물음표? 어, 벌써 갔나? 빼꼼 기웃기웃 그을, 어. 그을. 아… 느낌표… <웃음> 벌컥! 하니야, 어. 학교 안 가니? 오늘부터 아침 훈련도 안 됐잖아! 어, 너냐? 하니, 아, 음. 너 어디 아프니? 아니… 꼭 지진… 근데 왜 자고 있어? 얼른 밥 먹고 회릭 어, 밥 밥이… 빙그릇이야… 빙그릇… 아니 너, 너… 아… 소년은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다 음, 아니야 <목소녀> 배고프면 언제든 말해 <목소녀> 내가 맨날 싸다 줄게 귀찮 귀찮 소년 는소녀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보만다려라 소년 조금다려라다려라 소년 조금만 기다려라 소년 조금이 기다려라 소년 조금만 기다려라 소년 조금만 기다려라 소년 조금만 기다려라 소년 조금만 다려라 소년 조금만 걸 먹어둬야 달리기도 잘하고 배구부 애들도 때려주고 으어? 야, 내가 거지야? 어, 이런 거 나오더먹게! 잡상, 너한테 아... 동정 받을 이유 없거든? 찧… 으엑… 야 너희 집 슈퍼 아니? 내 일도 가져오면 안 돼? 안나 알라, 반찬까지 하나 봐… <웃음> 도돌, 도돌. 치. 자기가 뭐 그렇게 자존 심이 강하다고 터벅터벅 터벅, 시무룩 애써 싸간 걸로 엉뚱한 녀석들만 횡재했잖아! 했잖 억울, 억울 어떻게 하면 그 하면 편하를해하수해줄까있을이아오 <웃음> 여보, <오세요>? 네. 여보도, 시장, 뭐. 이제 down 당신, 이런 거들고다 당신, 이런 거들잖아니면힘들 m p jump, j 느낌이무 더... <웃음> <웃음>